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제주의 날씨가 점점 화창해지고 있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면 곧 해수욕 시즌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지금도 해수욕장에 가보면 이미 다들 바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날이 그만큼 더워졌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참 걱정입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시원한 편이라 여름에는 주로 선풍기를 사용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선풍기를 소개해 드렸죠 선풍기는 지겨운 느낌이 있어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된 다른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원하던 제품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대놓고 하는 앞광고지만 이 제품 참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품을 보고 뭐야 선풍기잖아 다른 거 소개한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선풍기면 제가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솔라스 선풍기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선풍기와는 조금 다르죠 선풍기는 여름이면 항상 나와 있는 제품이라 디자인이 참 중요한데요 솔라스 선풍기의 디자인은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제품의 느낌이 있죠. 최근 출시되는 선풍기들의 디자인은 여러모로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솔라스 선풍기는 솔라스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기둥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 기둥이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튼튼해 보이고요. 뒤쪽에는 가죽으로 된 손잡이가 있어서 약간 감성을 살려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선풍기를 소개하다 보니까 선풍기 날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역수가 많은 선풍기의 바람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바람이 매우 정교하고 부드럽다고 할까요? 표현이 애매하긴 하지만 자연 바람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라스 선풍기는 보시는 것처럼 칠엽날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오름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의 느낌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음은 선풍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모터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선풍기는 잘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모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선풍기 소음이 워낙 심해서 선풍기 소리에 잠이 깰 정도였는데요. 요즘 나오는 선풍기가 소음이 심하다면 이건 말도 안 되겠죠. 솔라스 선풍기는 BLDC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러쉬가 없는 모터라는 뜻인데요. 이 모터의 특징은 조용하고 전기도 덜 먹고 열발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BLDC 모터는 다른 제품들도 다 사용하던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솔라스 선풍기는 BLDC 모터 분야에서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미네베아사에서 제작한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는 제품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이제 이제품에 하이라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라스 선풍기는 선풍기 기능뿐만 아니라 에어서큘레이터 기능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선풍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서큘레이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오는 선풍기들이 꽤 있는데요 이건 뭐 사기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솔라스 선풍기는 말뿐인 에어서큘레이터와는 레벨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먼저 한번 보시죠 선기 헤드가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데요 솔라스 선풍기는 좌우 회전뿐만 아니라 상하 회전까지 가능해서 모든 공간을 사각지대 없이 전방위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좌우는 최대 180도 상하는 90도까지 회전이 되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 진정한 에어서큘레이터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선풍기형 에어서큘레이터는 헤드가 굉장히 뚱뚱한 형태였는데요 헤드가 이렇게 슬림해도 모든 기능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헤드가 슬림해져서 생긴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풍기는 여름에만 잠깐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풍기들이 창고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주 답답해지는데요 솔라스 선풍기는 분해도 되고 헤드도 슬림하기 때문에 보관할 때 공간도 별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솔라스 선풍기의 기능은 어떻게 이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데요. 협찬을 받아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협찬을 받지 않았어도 기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같은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기능은 자동 온도관리 시스템인데요. 선풍기 내부에 온도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선풍기 스스로 풍량을 조절하면서 동일한 온도를 유지해줍니다. 선풍기가 아주 똑똑해져서 굳이 힘들게 풍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기능은 실제로 사용해보면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솔라스 선풍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선풍기 하단 받침대를 보면 터치 버튼이 여러 개 보이는데요 이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해물이 없다면 최대 15m 거리에서도 선풍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컨은 선풍기를 여름 내내 사용하고 정리하려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 리모컨은 내부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선풍기에 붙여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선풍기 리모컨은 켜고 끄는 기능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솔라스 선풍기 리모컨은 전원, 타이머, 라이트, 풍량 조절, 회전, 모드 변경까지 모든 기능을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받침대에 있는 터치 버튼과 LED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보이는데요. 버튼만 봐도 내가 바로 최신식 선풍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버튼은 누가 봐도 전원 버튼이죠.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데요. 전원이 꺼질 때 선풍기를 보면 선풍기 헤드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토리턴 기능이 있는데요. 역시 최신식이 좋긴 합니다. 전원 버튼 옆에는 풍량 조절 버튼과 회전 버튼 두개가 있습니다. 에어서큘레이터 기능이 있어서 회전 버튼이 두개죠 풍량은 약풍, 강풍 이런 건 없습니다. 풍량으로 플렉스를 아주 제대로 했는데요. 그냥 1단부터 24단까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회전의 일반 선풍기처럼 사용할 때는 좌우 회전을 선택하면 되고 에어서큘레이터로 사용할 때는 상하 회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좌우 상하 버튼을 모두 누르면 선풍기 헤드가 아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데요. 집안 공기를 완전히 싹 바꾸고 싶을 때이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면 뭔가 조금 아쉽죠? 좌우 회전은 30도, 60도, 90도, 180도 이렇게 네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선풍기를 혼자 사용할 때 고정을 해두면 너무 바람이 집중돼서 답답하고 회전 각도가 크면 돌아오는 텀이 너무 길어서 답답한데요. 60도 정도로 고정해서 사용하면 아주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주 크죠. 전구 모양의 버튼은 LED 디스플레이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에서 만든 사람의 센스가 느껴지는데요 낮에는 이 불빛이 눈에 별로 거슬리지 않지만 밤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 버튼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드 버튼인데요 솔라스 선풍기는 일반풍 모드, 자연풍 모드, 수면풍 모드, 에코 모드까지 총 4단계 모드가 있습니다 솔라스가 미국 브랜드라서 그런지 모드가 영어 약자로 표시가 되는데요 GE는 일반풍 모드로 보통 선풍기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람 세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고 타이머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A로 표시되는 자연풍 모드는 자연에서 느껴지는 바람을 표현해 주는 모드인데요 3초 간격으로 설정 단계에서 한 단계씩 바람 세기가 줄어듭니다 바람 세기가 약해지고 강해지면서 자연 바람을 표현해 주는 거죠 SL로 표시되는 수면풍 모드는 10분 간격으로 한 단계씩 바람 세기가 줄어드는 모드인데요 최종적으로는 1단계로 고정이 돼서 춥지 않고 적정한 온도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e C로 표시되는 에코 모드는 주변 온도에 맞게 자동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해서 일정한 온도를 만들어주는 모드인데요 에코 모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바람 세기를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풍기가 자동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저는 보통 에코 모드를 주로 사용하고요 아주 더울 때는 일반풍 모드를 변경해서 바람 세기를 최고로 올려서 사용합니다 시계 모양 버튼은 누가 봐도 타이머 버튼이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간이 올라가는데요 1시간부터 12시간까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솔라스 선풍기는 기능 외에도 장점이 참 많은데요 우선 선풍기가 모두 분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하고 세척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선풍기를 오래 사용하면 먼지가 엄청 끼는데요 이 제품은 그냥 분리해서 물로 시원하게 세척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면 모를까 선풍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세를 걱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솔라스 선풍기는 더 걱정이 없는 게 초저전력 설계가 되어 있어서 최대 소비전력이 24W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소형 전자제품은 AS도 정말 중요한데요 솔라스 선풍기는 24개월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무상 AS 기간이 12개월일 경우에는 한해 사용하고 다음 해에 다시 사용할 때 고장이 발견되면 유상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다음에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장이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솔라스 선풍기는 사용할 맛이 나는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모두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서큘레이터 기능과 자동 온도 관리 시스템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 리뷰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다는 댓글을 보면 그 제품은 별로 안 좋은데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솔라스 선풍기는 제품 자체가 워낙 좋아서 리뷰를 보고 구매했다고 하셔도 쫄리는 마음은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니 헤드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허, 너무 신기하네